해가 떠도 틀려라 털이 떠도 틀려라아니야 <웃음> 음. <놀냐>, 어떠냐? 새벽 훈련 기분 나지? 네 선생님. <놀냐> 저 이제 준비 운동은 그만해요. 자, 러닝 훈련 출발! 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땀 음. 음. <웃음> <웃음> 눌러줬어요! 후 무냐하! 상쾌한 아춤이다! 그렇지, 않느야 하하하하! 침묵 양길이 녀석이 안 보이니까 정말 잘 만나네! 머리만 상체와 같은 각도로 기울이고 눈은 10m 앞을 바라보고 양길이 녀석 육상도가 싫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저러네! 우. 손은 가볍게 지고 팔과 어깨에 힘을 뺀다 마지막 20m에서 전력 질주. 이 상체를 일으켜 가슴을 펴고 몸 전체를 앞으로 핫. 아니야. 너만 혼자 내달리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아유. 새벽부터 힘 썼더니 질출하네 아니 너도 그렇지? 빙 그래. 캬. <웃음> 히히 <히죽히죽. 웃음> 잠깐 쉬는 동안 우리 뭐좀 먹을까? 굳센 체력은 알찬 영양에서 나오는 거야 소모된 에너지는 초콜릿으로 우선 우수한... 어? 물음표? 한 번도 물음표? 찌 진지하게 짜릿 멀리서 열심히 좋아 열심히... 에리야 폼이 완전히 완성됐다. 서리 중심을 바꿀 때 잘못된 다, 점이 고쳐졌어. 다다다다. 이 컨디션만 유지하면 이번 중고등 육상 대회도 네. 문제없어. 이번엔 중학생 몸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따는 네. 거야. 전국 중고등 육상 대회? 나애린이가 아시아 신기록 수립? 주먹과이야기 한번 해 볼까? 누가 이기나? 촤다다다다다